가수 이솔로몬이 허영만, 신현준, 류시원과 함께 비박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TV조선 새 여행 프로그램 오라이프에서는 낭만비박 집단 가출이 11월 13일 첫 방송됩니다. 낭만비박 집단 가출은 중년이 된후 방황하는 어른이들을 위한 초자연 비박으로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하룻밤을 지내는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비박 25년 차 프로 가출러 허영만을 필두로 가출초보 신현준과 류시원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1회 게스트로 가수 이솔로몬이 초대되어 낭만비박 집단가출 멤버의 막내로서 활약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잘 알려지지 않은 비경을 소개하고 자연을 가장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비박의 난생처음 도전합니다. 50대의 3남매 아빠가 된 신현준과 꿀떨어지는 신혼을 즐기고 있는 류시원은 가족과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나를 위한 재충전 시간을 가지기 위해 가출을 결심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낭만비박 집단가출 제작진은 이번 방송을 통해 삶에 치어 뒤로 밀었던 중년층들이 공감할 만한 버킷리스트와 이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낭만여행기가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만비박 집단가출이라는 이름 아래 뭉친 중년 3인방의 좌충우돌 첫 번째 여행기는 13일 밤 10시 40분 스카이 tv의 오라이프 채널과 tv조선에서 공개됩니다.